어 그러면 조급, 조급한 마음에 박자를 서두르실 일도 줄, 줄어들게 되고요. 에이. 이번 강의는 아마도 클라리넷을 통해서 처음 음악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셔서 힘든 시간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추어분들이 박자를 일정하게 맞추시기 힘든 이유가 일정하게 박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리듬을 나누지 못하시기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보통 박자를 세실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계산을 하실 텐데 처음 음악을 접하셔서 박자를 세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시게 되면 일정하게 박자를 맞추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클라리넷 연주를 할때 어떻게 박자를 세고 읽어야 할까요? 메트로놈을 60에 먼저 맞춰서 한번 틀어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메트로놈 소리를 듣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조금 다르게 레슨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넷 저는 이런 식으로 박자를 세도록 유도하고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8분음표, 즉, 이제 반박자 단위로 쪼개서 읽는 훈련을 먼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조급한 마음에 박자를 서두르실 일도 줄어들게 되고요. 조금 더 촘촘하고 정확하게 박자를 읽고 셀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처음부터 반박자로 쪼개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원하는 템포에 2배수로 올려서 먼저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아까 전에 60템포였잖아요. 그럼 2배수인 120에 맞춰 놓고 박자를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이제 120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똑같은 박자인데 2배수로 올려놨죠. 하나, 둘, 셋, 네, 넷.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 하나에 한음절씩 맞추는 연습을 한 후에 다시 60 템포로 이제 돌아가서 절반, 2배수 전에 속도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쪼개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예시로 랑게누스 클라리넷 교본 1권의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지금 메트로놈의 속도는 60입니다.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예비박을 먼저 뭐네 개든 혹은 두 개든 가지시고 하나 두울세엔네앤미이이이에에에도오오오레에에에미이레에도오레에미레도레미레도레도오오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 어려우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템포로 올려서 메트로놈과 맞춰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120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 이 이, 이, 레, 에, 에, 에 도, 오, 오, 오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굳이 음정을 맞춰서 노래까지 부르실 필요는 없구요 최대한 일정하게 8분 음표 박자 단위로 차근차근 읽어내시면서 리듬을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 이제 클라리넷을 배워가지고 이제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개명을 먼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박자에 따라서 이제 메트로놈과 맞춰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개명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박자하고, 어, 개명하고 이제 뭐 보시느라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먼저 개명으로 먼저 좀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하시는 걸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 처음부터 빨리 연습을 하시게 되면 요 느린 박자에서 리듬이 고르지 않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속도를 올려가지고 연습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점점 정확하게 리듬 정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말로만 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피아노 학원에서 흔히 가르쳐주는 이렇게 V자를 그려가시면서 악보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8분음표 하나에 이제 사선 하나씩 그려가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미, 이, 이, 이 레, 에, 에, 에, 도, 오, 오, 오, 레, 에, 에, 에, 에 이렇게 말이죠. 랑게누스 클라리넷 1권, 교본의 초반에는요. 리듬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보통 그 2분음표, 그리고 4분음표, 8분음표 요 정도의 어, 단위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리듬 읽기를 연습하신다면 금방 리듬에 대한 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라리넷을 비롯한 모든 음악은요. 리듬 읽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요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제가 반드시 시키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네번 읽고 한번 악기로 연주하고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거든요. 말로 리듬을 읽어낼 수 있다면 어떤 리듬이든지 악기로 어렵지 않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리듬 읽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자를 세면서 연주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항상 클라리는 연습하실 때 말로 악보를 먼저 읽어보고 연습하시는 습관을 꼭 가져보세요. 제가 클라리넷 레슨을 할 때는 보통 이제 8분음표 단위로 나눠서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실제로 연주할 때는요. 정확한 리듬을 연주하기 위해서 16분음표 단위로 쪼개서 생각하고 연주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프로 연주자라면 아마 모두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드러머 같은 경우에는요 32분음표 단위로 분할하고 계산해서 연주하는 드러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드러머들 보고 칼박, 칼비트를 가진 드러머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정확한 리듬의 연주는요 정확한 리듬 읽기부터가 시작입니다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훈련하세요